여러분 이 영상은 산타클로스에 대한 심각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 이임숙입니다 작년 세이브 더 칠드런의 체벌 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 자문을 통해서 만났었는데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또다시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 막 머릿속으로 우리 아이 무슨 선물을 줄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게끔 노력해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의 주제는 산타클로스를 믿나요? 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어른들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면요 산타라는 존재는 상상의 존재잖아요 근데 이 어릴 적 상상력은 앞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갈 심리적인 자산이 됩니다 보호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읽어주는 책 이런 거에서 아이들은 상상을 시작하게 되죠 이 상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능력인 창의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죠. 엄마, 산타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다니실 수가 있냐고 생각만 해도 너무 신기해서 물어볼 때는 상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산타의 주머니에 또 선물이 어떻게 다 들어가냐 이건 제가 어릴 때도 저도 느꼈던 질문이거든요 이럴 때도 오 산타의 그 선물 주문이는 아주. 신나 한 힘이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 주면 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아이들의 예쁜 동심과 산타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요 미국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오 이름이 거창하죠 여기서 산타 추적 이벤트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WHO. 우리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산타클로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을 갖게 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WHO에서 발표를 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코로나19에 면역이 있어서 전 세계의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걸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산타라는 존재는 없어. 예, 루돌프는 하늘을 날지 못해. 이렇게 말한 초등학교 교사를 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타는 어디서 살아요? 북극은 사람이 살수 없다던데? 산타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어, 다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산타는 또 어떻게 다알수 있어요? 네,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발달의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이 산타에 대한 생각이 변해갑니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산타를 믿어요 네, 두 번째는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세네 번째는 엄마 아빠가 혹은 선생님이 산타임을 알게 되면서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더 이상 산타를 믿지 않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한 아이들한테는요 상상으로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산타클로스가 생겨난 의미가 있잖아요 성니콜라우스 이야기 이런 거를 아이한테 네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림책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검색만 하면 은이 스토리가 다 나오거든요 이걸 아이한테 들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너는 사타가 진짜 있는 것 같니? 아니면 없는 것 같니? 아이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천천히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보호자들이 하실 일은요 아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그 상상을 지지해 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아이가 산타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럴 땐 중요하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한뼘더 성장했음을 축하해 주세요 진짜 산타의 존재가 있고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가 이제 알게 된 나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성장해간다는 사실을 축하해 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산타를 믿지 않게 되는 게 진짜 동심을 상실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자, 산타의 존재 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그 발달 단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산타 존재가 궁금해지고 의심이 된 아이들은요, 이제 스스로 따져보고, 네, 산타의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을 예, 객관적으로 검토, 관찰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를 믿을 건지, 네, 아니면은, 아, 산타는 없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을 더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냈구나 이렇게 예, 마음 먹을 건지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요 몇살 정도까지 산타를 믿을까요 네. 한 평균으로는 8살 전후로 이제. 산타를 믿다가 산타를 믿지 않는 그런 단계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타에 대한 상상이나 이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산타에 대한 거짓말이 보호자에 대한 믿음을 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께 약간 되물어 보고 싶어요.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 아이에게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예, 뺏어 가실 건가요?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요. 산타라는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입니다. 산타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아이의 마음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산타가 진짜 없을까봐 걱정돼서. 네. 두 번째. 실존인물인지 정말 궁금해서. 네. 세 번째. 난 이미 다 알아! 이렇게 자기가 다 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부모님의 반응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 반응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산타라는 존재를 아이가 스스로 결정 내릴 때까지 우리는 지지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은 지금의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아동들은요 빈곤, 기아, 재난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동으로서 어린이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될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건데요 아동이 잃어버린 이 권리는 곧 어린 시절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앙금으로 깊이 자리 잡으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살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산타클로스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